한국의 발리, 제주도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뜨거워! 햇빛이 너무 강렬해요 이런게 진짜 발리 같아요 완전 발리 같아요 지금 경리가 끝나자마자 제주도에 가려고 또다시 짐을 싸고 나왔습니다 뭐 거의 이정도면 은 돌아다니는 팅커벨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동생이랑 엄마가 영맛살 꼈다고 제대로 꼈다고 왔습니다 너무 신나는 마음으로 이제 한국의 발리 제주도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헉? 얘들아 안녕 눈이 쌓였어요 안녕 너무 강렬해요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사람들 시선이 좀 부담스럽네요 우리 인니 구독자분들 눈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인도네시아에는 눈 대신에 이제 사시사철 따뜻한 걸 맛볼 수 있잖아요 사실 제가 겨울에 알러지가 있어서 따뜻한 나라가 잘 어울리는데 제가 또 눈을 좋아해요 가끔씩 눈 봐줘야 돼요 아 오늘 아주 저의 경미 해제일이라고 해서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 태양이 절 반겨지고 있어요 택시 기다리는 중이에요. 공항까지 집에서 한 20분에 서 30분 정도 걸리는데 공항에 가서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네. 어저께까지 한국에서는 설 연휴여가지고 제주도에 엄청 사람들이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연휴가 끝나서 저는 이제 황금기에 가는 거죠. 짐 붙이고. 좀 점심 좀 먹어볼게요 어, 일어나자마자 와가지고 좀 힘들거든요 <웃음> 아 맛있겠다 뭐 먹지? 그래, 뜨끈한 거 먹어야 되거든요 장터국밥을 시켰는데 9,500원이야 장터국밥 그냥 공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공항 너무 비싸요 근데 그거는 관리도 똑같더라고 관리에서도 내가 공항에서 밥 먹는데 엄청 비싸서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냄새가 너무 좋은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예쁜 것 같은데? sudah s e l s i makan. 다시 비행기를 샀는데 비행기는 탈 때마다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느낌? 아무튼 저 드디어 아이 빠르기 끝! 제주! 수다 삼발이 슬라마 떴당 제주! 이런 게 진짜 발리 같아요 발리 처음 갔을 때 제주도 갔다는 생각딱 들었는데 그냥 야자수들이 완전 발리 같아 한 1시간 정도 걸렸고 카르타에서 발리는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서울에서 제주도는 1시간 정도 걸려요 공항에서 멀지 않은 숙소 잡아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호텔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제주도에 오면은 좀 자연 친화적인 곳에서 지내고 싶어서 이번에는 조금 이런 자연적인 곳으로 왔어요 들어가 볼요 귀여워라 나갔네? 음. 여기가 침대예요 귀엽지 않아요? 되게 딱 이렇게 있어요 안녕.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방문객들이 넘기고 갔나봐요 기무스네 자, 이제 비타민도 먹고, 제주에서 오박 얘기를 신나게 즐기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숙소에서 좀 쉬다가 배를 좀 채우러 왔어요. 네, 아, 좀 잤어요? 네. 제가 오자마자 먹고 싶었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찐 맛집 백과사전 있거든요. 그분한테 물어봐가지고, 여기 왔는데, 돈 사무소라고. 저도 처음 와보네요, 여기. 저도 한 30회 짬밥이 있는데, 처음 와봐요 어, 밑반찬. 얘는 그 어깨살어짜증난다 음. 뭐 진짜 뿌연 거못 하고. 짠. 어깨살데 뭐, 맛있네. 와사비에다가 먹어야지 음. 와사비에 먹으니까 맛있다 음. 이거는 근고기 목엽살이랑 목살 맞죠? 아 어, 맛있겠다 김치 김치 서비스예요 음? 내가 먹고 싶었던 게이거 비계랑 살코기랑 이렇게 같이 음. 이거 먹고 딱딱새우랑 이런 거 먹으면 딱이다 근데 이거 뭐, 이거 한점 먹으면 3% 찔것 같은데? 아까 그한 점에 3kg 찔것 같다는 그거. 어우, 음. 꾸덕하다, 꾸덕해. 기름이 많아서 꾸덕해요. 음. <laughs> 이빨에 흔적 맛있었어 내가 어머머머. 귀여운데 무서워 애기들이 엄청 신선한가봐 은냥이 귀여워 귀여워. 우리를 집으로 인도해줬어. 고양이. 슉. 생선 맛있게 먹어. 뜨거. 춥지마 여러분에게 예쁜 바다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네. 야들야들 <웃음> 야들.